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. 웰 e 투 c o m e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. 왔다는 심악산을들렸다고 내려오는 길에 심악산 입구에 있는 둘레길 한정식집을 찾았습니다. 여기는 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. 둘레길 한상, 끌림상, 수라상, 쭈꾸미 정식, 코다리. 양념구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둘레길 한 상을 받아봤습니다. 여기에는 최고 수정기기지.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마솥밥입니다. 바로 밥을 갓해서 나옵니다. 나중에 밥을 먹고 떳떳한 물 부어서 숭룡 쭉 마시면 됩니다. 거기에다 버섯 된장국에다 제육볶음, 상추쌈, 검정 콩자반, 무피크에다가제철야채 김무침, 멸치볶음, 물김치, 콩나물무침 무에다 배추김치, 샐러드에 된장, 호박전, 조기, 양배추, 도라지 무침까지 쭉 나왔어 보시는 것처럼. 19가지, 20가지 정도가 됩니다.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많이 놓으면 한두가지는 맛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집엔 다맛있네 일단 제 입에는 맞았습니다. 심악산 들리는 길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. 한번 들렸어서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한번 들려 식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보기에 아주 좋고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